<목소리> 존나 카리스마 있어. 조심해요. 주위에 그너스있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아슬스슬했어또 어디갔니? 저놈 쫓아. 우와. 어 생나다. 생나 할거 있어요? 생나 아주 좋은데. 아하. 아이고 다른 팀 있다. 안돼. 안 죽었다, 제니 안 죽었다. 와, 씨, 제니 저못 찾네. 하지만 현우가 누구냐? 와, 나오라, 드럽게 아프네, 저거. 근데 여유롭게 한 명은 템 포고 있었네. 열받네. 좀 구륙인데? 특성이 전부 파괴 관련이라고? 그렇죠. 상대방을 파괴 시켜야 내가 이기거든. 싸움이다. 당연한 거 아님? 쓸만한 뭐야? 뭐야? 참 폭력적이야. 아. 아. 얘기. 아 뭔가 되게 아쉽네 아 나도 한번 플래티넘 노려볼까? 골드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광물도 나쁘지 않을지도 이터니티요? 이터니티는 달라 저랑은 좀 다른 연역이에요 이터니티는 뭔가 달라 이터니티는 트럭 몇편만 하면 된다고? 말은 쉽지 아 근데 다들 이거 보기에는 이제 렉 안걸리는 것 같나요? 화면으로 보기에는? 아 그래요? 아 진짜 하드 문젠가? 전에는 막 끊어졌잖아요 막 끊어진다 그런 말씀을 다들 하셨는데 스증리다 한번 해보시는게 하드카바딱볼때 때마다 이거 뭐냐 넥, 네크로 뭐냐 이름 바람하기도 힘든네그 새로 나온 거책 그거밖에 생각이 안나 근데 확실히 네크로 그게 엄청 증가가 장난 아니래요. 무기 하나 더 끼는 느낌이래요. 아이고 실수했다. 아 실수했다. 역군각을 줘버렸네 내가 아 아야를 왜 그렇게 죽이려 드냐고요 아직 시작한지 별로 안, 안 되셔서 그래요 따로 제가 이유를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맞아보면 알아요 스증 아야가 왜 짜증나냐면은 회피를 못하잖아요 타겟팅이잖아 그래서 짜증나는 거야 그게 싫은 거예요 사실 캐주얼하게? 이거 캐주얼 게임 아니에요? 죄송한데 이거 캐주얼 게임 아닙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상대 선수의... 아! 어 그렇지 <웃음> 놓칠 뻔했네. 존나 카리스마 있어. 에스 아 좋다. 움이 모질 때까지 싸울 것이오. 어, 너무 없다야. 어, 잠깐만. 아 <웃음> 소리가 <웃음> 순간 소리 들려 가지고 아 알아도 맞, 맞네 애초에 위클 파티라서 어쩔 수가 없네 궁극기도 이미 쓴 상태라서 어떻게 안된다 이거는 사실 위클 잡혔으면 은 바로 절로 위로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긴장 안했어요 아 근데 진짜 윌리엄은 궁극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네 나타포는 궁극기 없어도 애초에 끌어오는거나 뭐 잡는거나 플래시 터트리거나 방법이 있는데 윌리엄은 뭐 더럽게 어렵네 아 아니에요 나도 판단 미스 하는데 뭐아 근데 확실히 윌리엄 좀 해보니까 좀손에 있긴 하다 이거 윌리엄 하려면 눈이 좋아야 돼요 손보다는 눈이 왜 좋아야 되냐면은 그공 떨어진 떨어지는 위치를 빨리 봐야 돼 손은 둘째야 두 번째야 많이 해보니까 공 떨어지는 위치를 빨리 봐야 돼 매복이 있는 것 같군 조심하는 게 좋겠어 어나 뭔가 해서 시식 켰는데 살려줘 이거 드론 만들길 잘했네 아이고 아쉽다. 와, 이봐 진짜 미친 뭐거 아니야? <웃음> 내가 무리했다. 궁극기 쓰려고 하니까 뭐 보이지가 않으니까뭐 씨. <웃음> 당신의연 여행을... 어. 아. 아, 그래 다행이다. 궁극기. 있구나. 여도 화성이 떼는군요 여기에도 화성이 떼는군요 네